정어지우 가족 TV 오늘은 블루베리 인공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블루베리 꽃은 꽃 입구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면봉으로 인공 수정하기는 힘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휴지 끝을 뾰족하게 말아 가지고 암술과 수술이 만나도록 이렇게 살살 비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인공 수정이 잘 되면. 블루베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